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를 눌러서 보고서를 만들건데 저희들은 쿼리를 쓸거죠. 쿼리를 그대로 두시고 모두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판매일 중에서 7, 8, 9 월별로 라고 했기 때문에 그룹을 판매일로 해주셔야 되죠 판매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월에서는 판매 이윤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했죠 그래서 판매 이윤을 선택해 주시고 오음차순이 기본값이죠. 그 다음 4번부터 보시면 판매일은 MMDD 형식으로 한다 했는데 이건 보고서에서 나중에 수정하시면 되고 5번, 6번에 보시면 월별 소개와 총평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와 평균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요약 옵션을 클릭해 주시고 판매 수량, 판매 금액, 판매 이윤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판매 수량, 판매 금액, 판매 이윤. 마찬가지로 평균도 똑같이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다음,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피스 2 0 1 0이나 2016과 다르게 오피스 2007은 그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전체가 그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일 머리글에 있는 판매일을 하나만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기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되돌리기 해주시고 그룹을 먼저 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정렬 탭에서 해제라고 있습니다. 해제를 클릭하시면 이제 그룹이 설정이 해제가 됩니다. 이제 판매일만 클릭해서 여기처럼 판매일 옆에 가수 이름이 오도록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판매의 머리끌은 완전히 붙여 주시고 필요 없는 내용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은 지워 주시고 now와 페이지 번호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백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붙여 주시고 이제 판매일에 포맷이 자동으로 나오게 됐죠 디자인에서 속성 시트를 누르시면 여기에 판매일 포맷이 보이는데 어 작업하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포맷은 전부 지워주시고 여기에 값을 데이터에서 컨트롤 원볼에서 판매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판매일로 값이 가져와지죠. 그리고 형식 탭에서 형식을 mm-dd 형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mm-dd 그러면 보기에 보고서 보기 해주시면 06월 22일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디자인 보기 해 주시고 이제 판매일 아래에 마이너스 기호가 있죠 그러면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판매일 옆에 가수 이름이 와야 되죠 위치를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의 잘못이 아니라 액세스가 가끔 저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옆으로 적당히 이동시켜주시고 가수 이름만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크기를 줄여주시고 그 다음 음반명 공급단가 판매수량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이 보이지를 않네요 이제 판매 금액이 보이지 않으면 판매 금액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판매일을 판매 금액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판매일도 판매 금액으로 바꾸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에서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을 판매 금액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 옆이 판매 이윤이죠. 판매 이윤으로 해두시고 이제 내용이 맞는지 한번 크기를 맞춰주셔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를 해서 크기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작업하겠습니다. 여기는 판매1이라고 적혀야 되죠. 판매일로 적어주시고 가수 이름이 가려지니까 Shift키를 눌러서 이름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 음반명을 Shift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공급단가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매 수량도 Shift키를 눌러서 값들을 선택해 주시고 총 합계까지 선택을 모두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값이 크기가 작아서 가려지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키워야 되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정렬 탭에서 판매 수량을 모두 선택해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이제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 해주시면 가려진 숫자 없이 모두 제대로 표시가 됐죠. 그 다음 판매 금액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판매 금액에 합계와 총합계에 있어야 되죠. 여기에 보면 소개, 판매 수량, 판매 금액, 판매 이윤 이렇게 세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값을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Shift를 눌러서 빠진 값 없이 모두 키워주시고 다 보이게 해주시고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시고 판매이윤도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값들을 맞는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적힌 값이 판매 수량이 맞죠. 그리고 여기에 적힌 값이 판매 이윤이네요. 드래그해서 판매 이윤 밑에 놓아주시고 이제 판매 금액이 없기 때문에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판매일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아래에 위치시켜 주시고, 평균도 클릭해서 컨트롤 C, 판매일 바닥글을 클릭해서 컨트롤 V. 원하는 위치로 놓아 주시고, 저희들은 총 합계가 필요 없고 총 평균을 적어야 되죠. 그래서 총 합계 줄을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우시고 평균을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를 블록 씌워서 정렬 탭에서 왼쪽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가장 넓은 너비에 왼쪽 가장 넓은 너비에 그리고 판매 이윤에 보시면 통화 기호가 있죠. 판매 금액도 있고 공급 단가에도 있습니다. 판매 수량에만 통화 기호가 없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에서 통화 기호가 모두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아래에 보니까 통화 기호가 빠져있죠. Shift 키를 눌러서 값들을 선택해주시고,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작업하겠습니다. 판매 이윤 판매 금액이죠. 아 여기 판매 금액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값들을 속성 시트에서 형식 탭에서 통화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이윤을 판매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제 판매 금액으로 바꿔주셨으면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로 값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게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잘 나온다면 이제 색깔을 없애주시고 글자색을 검정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디자인보기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해주시고 진하게를 취소해주시고 이제 제목을 적어주기 전에 음영색을 투명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어주겠습니다. 월별 음반 판매현황 이제 크기를 키워서 가운데 정렬을 해도 되고 아니면 테두리를 잡고 가운데쯤으로 드래그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에서 제목과 내용이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 크기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합계를 한 줄을 선택해서 키보드 방향키 위로 위쪽으로 옮겨주시고 여백을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넣어주시면 되죠. 선을 선택해주시고 키보드의 Shift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시면 직선을 쉽게 그을 수 있습니다.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방향키 아래로 내려주시고 다시 선을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판매일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합계를 조금만 더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선을 하나만 선택해서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에서 컨트롤 V를 해 주시고, 방향키 아래를 해서 평균 아래로 위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내용이 보이죠. 이제 여기에서 페이지 설정 위쪽을 60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했을 때 아래쪽에 다음 페이지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클릭해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이제 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선들을 선택해 주시고 테두리 스타일을 투명으로 하지 마시고 실선으로 해주시고 테두리 색은 검정을 해주겠습니다. 검정 텍스트 이제 6월 소개가 가수 이름과 음반명 사이에 오기 때문에 6월 소개가 가수 이름과 음반명 사이에 오도록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방향키로 위치를 옮기겠습니다. 가수 이름과 음반명 사이에 오게 해주시고 합계는 소계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평균은 총평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이제 여기에 6월, 7월, 8월, 9월이 적혀야 되죠. 그래서 판매일을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 판매일 바닥글을 클릭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시고 크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적히는 건 6월이라고 적히면 되기 때문에 M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월이라는 글자가 적혀야 되기 때문에 쌍따옴표 월이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모두 선택해주시고 글자 색을 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해주시면 6월 소개, 7월 소개, 8월 소개, 9월 소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선의 길이나 두께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보이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이제 판매일하고 판매일이 위치가 맞지 않죠. 이러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 판매일을 클릭해주시고 가운데 정렬 판매일을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 가수 이름도 가운데 정렬 음반명도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공급 단가는 위치가 맞죠. 그대로 두시고 판매 수량도 위치가 거의 맞죠. Shift키를 눌러서 소개와 총평균을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크기를 조금 줄여서 좀더 가운데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판매금액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판매금액만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가운데쯤 위치하도록 맞춰주시고 판매이온도 가운데 정렬 키보드의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가운데쯤 보이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완전히 작업이 끝난 거죠. 근데 디자인 보기에서 본문의 크기를 조금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크기가 커지면 인쇄할 때두 장이 인쇄가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이제 아래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단추가 활성화가 됐죠.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본문의 여백이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줄여주시는 습관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바닥글도 아래를 조금만 줄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총평균이 조금만 오른쪽으로 오면 보기 좋겠네요. 레어 보기에서 총평균을 조금만 오른쪽으로 옮겨주시고 오른쪽 정렬이 숫자 끝이 맞죠. 그리고 음반명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Shift키를 눌러서 선택해서 좁은 간격을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잘된것 같습니다. 오른쪽 선이 조금 길어 보이는데 이건 감점사항이 아니니까 이대로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모든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다시 한번 열어서 오타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무 자동화 시험은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실수를 해서 실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오타로 자료값이 잘못돼서 결과가 잘못 나오는 경우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반드시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열어서 오타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일이 모두 저장되어 있으면 시험장에 따라서 다른데 USB로 파일을 저장해서 인쇄하는 프린트에서 인쇄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동으로 파일이 전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시험장마다 다르고 감독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장까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 안 되시는 부분은 감독관에게 문의해서 지시를 따르시면 됩니다. 이제 인쇄하는 컴퓨터에 파일이 옮겨졌으면 여러분들은 파일을 인쇄하기 위해서 폼1을 열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옵션 단추에서 인쇄, 인쇄 미리 보기. 그리고 페이지 설정에서 상단 여백을 60을 설정해 주시고 확인. 잘 됐죠? 한 장으로 인쇄가 되니까 잘 하신 겁니다.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게 하시고 보고서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이제 내용이 한 장으로 인쇄되는지 확인하시고 인쇄 버튼을 눌러서 인쇄하시면 됩니다. 인쇄하실 때는 반드시 페이지 설정에서 상단 여백을 60을 주셔야 됩니다. 상단 여백을 60을 주시고 나중에 출력이 되면 여기 상단에 비번호, 수험자명, 수험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60에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창을 닫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